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투명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은 최근에 어, 좀 저렴한 금액으로 좀 저, 어, 대형 세단을 찾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난 옵션도 좀 좋아야 되고 대형 세단이어야 되고 연식도 좋아야 되고 근데 내가 예산이 부족하다 최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지금 그분은 어 내가 예, 정말 예산만 되면 난 G80을 타고 싶다 어, 근데 지금 내가 예산이 없다 아, 미안하다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음> 아니, 전혀 뭐 미안한 거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일단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고객님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연식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고 대형차들은 키로수가 또 많은데 어 키로수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되고 막이십만 이렇게 넘는 건또 싫으시고 그렇다고 또 요즘 연식에 또이 옵션 좋은 걸 가져가려면 아, 금액이 좀 비싸질 텐데 고객님 어떡하죠 라는 말을 하다가 바로 이 차를 찾았습니다 와 진짜 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차를 가지고 아 이거 진짜 메리트 있는데? 어 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고객님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 전화를 끊고 아 이거 다른 유튜브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이차 보고 이거 차 보고 이름 아시는 분 계실려나? 이거 제네시스 아니야? 프리미엄 컴포트 아슬란. 솔직히 제네시스랑 똑같아요. 네, 기어봉, 내비, 이 오디오 공조기 구성 똑같습니다. 네. 핸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전산망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아슬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야, 900만 원. 지금 제가 이거 무사고로 다 체크했거든요. 네, 900만원에 프리미엄 등급이 게 지금 등급이 익스클루시브가 있긴 한데 사실 많이 안 샀어요 익스클루시브를 네, 그리고 보통 프리미엄 등급 뭐 비싼 거 익스클루시브 있겠죠 네, 근데 <웃음> 많이 안 샀고 자 지금 보시면 아 최대표님 25만 키로 너무 많아요 이거 아무리 2015년식이라고 해도 어떻게 20만 키로짜리 를 사요 오케이 오케이 고객님이 일단 저한테 말씀하신 건 1,000만원 중반대였어요. 네, 근데 한번 보자구요 제일 저렴한게 1250만원 아슬란 g330 프리미엄 자이 차를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자 일단 실내 한번 보시죠 이거 솔직히 제네시스랑 똑같아요 이거 현대 마크 빼고 제네시스 들어간거야 예, 네. 제가 타본 질감 다 비슷해 그리고 기어봉 보세요 자 이거 똑같요 제네시스랑 계기판 똑같아 네비 똑같아요 진짜 예. 네. 옵션 다 좋고 파선 들어가 있지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옛날에 더뉴 K7 느낌이 좀 난다 차가 아니라 금액대랑 어떤 취향이 왜냐 금액대 1500만원대에서 항상 고객님들 3, 4년 전에 더뉴 K7 많이 사지고 그랜저 HG 많이 사지고 지금은 그랜저 IG는 난좀 작아 어, 조금 너무 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1500도 안되는 금액에 아슬란 어, 괜찮은 것 같아 1250이야 이거 입금받으면 1200은 될거 아닙니까? 못해도 응 뭐야 1250만원 곱하기 0.08은 100만원이죠 이전비 거기다 뭐 부대비용 다해서 60만원 준다고 치자고요자 그럼 160이죠 160 더하기 1250 200만원 자 1360이야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엔진하고 미션이 제네시스랑 똑같아요 예. 이 330짜리 엔진이 지금 우리나라 차에 어디 들어가 있냐고 제네시스밖에 없다니까 물론 이번에 신형 G80은 조금 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완전 뉴 G80 이거 말고 페리디기전 G80이랑 제네시스 DH는 이거랑 똑같다니까 나는 정말로 옵션 봐다 들어가 있어 난 진짜 제네시스 DH 사실 계획으로 아슬람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지션 잘못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괜히 그랜저랑 제네시 사이에 뭐 늘려다가 근데 제네시 사이에 뭘 늘려고 했는데 스펙은 제네시랑 똑같아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진짜 프리미엄 이런 거 데이라이트 쫙 빵빵하고 10만 킬로 미만에 옵션 다 들어가 있지 여기 보세요 옵션 다 들어가 있죠 뒷자리에 앉았을 때도 아 고급차 느낌 딱 나고 제네스 DH 이게 나온 거제네스첫 모델 나온 거 그것만 타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 정말 이 엔진하고 미션이 이차 자체가 얼마나 정숙하고 승차감이 좋은지 정말로 차가 아, 나는 제네시스 아니면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어쩔 수 없어요. 키로수 두배 되고 금액대 아마 좀더 비쌀 거. 한번 볼까? 이거 봐. 제일 싼게 1900이야. 근데 15만 키로야. 이거 봐. 똑같잖아, 안에 이거 이거 제네시스 마크만 다르고. 아, 진짜라니까요, 이거. 디자인. 그래 뭐 이게 마음에 들수 있어.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키로수 더 많은데 500만 원더 주는 거라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지금 시장에 형... 현... 가... 이렇게 때문에. 근데 보자고. 12만 키로 이런 거 17년 뭐 연식 차이가 있다고 치자고요. 2천 넘어요. 근데 이제 DH 보자. DH. 제네시스 말고 현대에 들어가서 제네시스 DH. 자, 최일상은 1600이야. 400만 원, 500만 원 차이. 납니다. 근데 키로수랑 이런 거또 비슷해요. 근데 이제 디자인이나 옵션 많이 빠진 거 사야 돼 모던이 되잖아 이거 봐다 모던이잖아 프리미엄 여기 키로수 15만 키로 근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유차입니다유 차이 요거 똑같애 어 나는 저거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 일단 가격이 제가 봤을 때 500은 싸요 제네시스 DH보다 아, 아들란 진짜 옛날부터 진짜 유심히 봤었거든요 아 저거는 조금 진짜 괜찮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거 봐 10만 키로 1 5년식도 프리미엄은 9만 1 4 5 0원 아, 괜찮은 거 같아 물론, 아, 그래도 난 DH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사실 뭐, 선택의 문제긴 한데, 그 고객님하고 사실 상담하면서 제가, 와, 아, 어, 그거 그냥 아슬란 아세요? 이랬는데, 어, 알아요. 뭐, 그거 싸다던데, 이 말부터 나와, 벌써. 어, 벌써, 어, 뭐, 그거 차 좋은 건 어차피 제네시랑 똑같으니까. 아슬란 금액 자체가 지금 1250이, 이건 뭐, 은색이니까, 뭐, 은색 사0분 오케이. 근데, 금액 검정색부터 1270, 이건 뭐, 이건 빠진 1 2 0 0될거예요 1200부터 쭉 내려도 뭐 제일 비싼 거나 사실 뭐 4만 키로 이런 거라서 이것도 키로수 메이트 느낀다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겠죠 음, 이런 거익클루브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좀싼 곳에서 꾸며되어 봤을 1500 미만 내가 봤을 때 괜찮아 진짜 꿀맵 기억하아기억하세 아슬란